이것이 멘투맨 중고차만의 1대1 밀착 케어 서비스 멘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아저 오늘 저기 저희 아파트 1층인데 제가 주문했던 카니발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새 차를 처음 사봐서 아주 지금 얼떨떨한 상태입니다 제가 주문한 차는 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니발 4세대 흰색 9인승 디젤이고요 시그니처 등급의 풀옵션입니다 나와있네요 안녕하세요 이거예요 제가 신차 검수하는 곳을 몇번 가봤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가봤는데 그 실제로 검차 하면서 나오는 그런 도장 불량들이 생각보다 엄청 작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부분 이 정도면 그냥 인수를 다 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사실 이 신차 검수라는 게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는 걸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 옆에 등받이도 전동이고 전동 트렁크에 선루프 듀얼 선루프 옵션도 지금 250V까지 다 들어간 것 같고요 2열 통풍시트까지 들어갔고 통풍시트 버튼 어디냐 아 여기 문에 있네요 통풍시트 버튼이 아. 세네 아, 새차에 처음 타봅니다. 와 이거 사이드미러도 왜 이렇게 작냐? 진짜 새차 냄새가 안난다. 그치 세차 냄새 안나지. 음. 이게 뭐 예전에 옵션 빠져있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예전에 그게 만약 있으면요. 네. 혹시라도 고객님이 사신 사양에서 빠진게 있다 그러면요. 서비스센터가 가거나 영업사한테 얘기하면 은 네. 바로 출시되니까요아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죠.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걸 봐가지고 오, 그리고... 라이트를 LED를 LED가 안돼 있다. 근데 내가 그거 오늘 몰랐어. 오늘 몰랐어. 내일 만약에 좀 사업복 가시면은 어. 그 상황에 대해서 왜냐면 전달하고 아, 기록이 남아 나, 나 있으니까 아잘못했구나 빠뜨리거나. 알겠습니다. 지금 네. 뭐 근데 별뭐 다른 거 그러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수하실 수 있는 거는 지금. 사실 뭐 도장이나 외관상에 네, 도장 량이나 네. 이런 것도 사실상 어느 정도는 없을, 수가 있, 없죠. 어, 없을 수 없어. 없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만약에 조금 예민하다 그러면은 영업사태 이거 사업소로 가서, 가, 가서 가시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제조사 불량이다 그런 게 있으면은 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치를 해 주실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너무 심각한 거는 아, 그렇죠? 정말 다 정말 찍을만한 거 이런 거. 거만... 왜 그런 거 저희가 저도 보고 오고 음, 그냥은 또 아, 그냥 또모아 그냥 오시는 분이 오는 되게 예민하니까 고객들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요 그냥 인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 아, 네. 네. 사인하라. 예, 사인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매트는 깔아야 되나 봐. 여기는 그게 없지. 3열은 통풍이랑 없어. 열선도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저기 충전기 같은 거다돼 있고 USB. 사인한다. 사인한다. 아네 여기 이름 쓰면 되나요? 여기, 여기다 쓰시면. 문 열고 다쓸때 아시죠? 네, 그거 해봤습니다. 아, 처음에 아, 예. 락이 돼 있어서 안 되는데 해봤습니다. 아, 예, 꽤... 그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저희저 이제 차가 나왔는데 어 저희 아들한테 제가 이제 아빠 차가 금방 나온다고 얘기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 애미가 이제 저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유치원. 끝나는 지금 시간을 맞춰서 차차 하원 하기로 해서 한번 아들내미의 그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다 정우야 잠깐만 엄마랑 같이 서있어 아빠 문 열어 줄게 뒤로 가봐 아니 말다 정우야 엄마랑 같이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정우야 봐봐 아 진짜 가봐 정우야 자동문. 응? 우와. <웃음> 야 가자 가자. 저기 타 정우. 아유. 요... 정우야 카니발 어때? 좋 <웃음> 마음에 들어? 응. 그럼 이거 우리 산다. 알았어? <웃음> 네. 이제 정아 데리러 가자. 네. 원주지 <웃음> 출발. A few moments later. 네. 네. 오정우야잘 잡고? 그렇지 어, 정아도 올라가